안녕하세요. 빵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로 찍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가 쓸데없이 카메라가 성능이 되게 좋아요. 4K로 녹화가 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이걸로 비디오를 찍거나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여행에서 모아온 이거 뭐라 그래 냉장고 자석 네 마그넷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어, 얼마 전에 이 집을 이사하면서 우리 집 냉장고가 붙박이식이에서 자석이 안 붙어요. <웃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현관문에 붙였어요. 오늘 일부 띄어가지고 재밌는 얘기. 음, 해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이제 미얀마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얀마는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제가 처음 미얀마에 갔을 때 제가 자석을 모으는데 자석을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온 건데요. 이거는 금종이에요. 그 미얀마 사람들이 사, 그 신앙심이 엄청나게 깊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금종이를 붙여서 어떤 심한 경우에는 거의 부처님의 얼굴을 부처님의 그 형상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얇은 종이를 계속 붙이고 붙이고 붙여서 거의 눈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나 이그 사원에 가면 이 금종이를 팔아요. 예, 되게 오래됐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죠. 그.. 이.. 아.. 나 손이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금.. 금이 지금 막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데 이거 진짜 금이에요. <웃음> 금 종이에 금을 살짝 붙인 것을 부처님한테 계속 붙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왔었어요. 음, 그런데 몇년 있다가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제가 갔을 때도 열심히 찾았으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처음 갔을 때도 근데 분명히 진짜 뭐가 살게 되게 음, 좀 없었어. 그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오빠네하고 부모님하고 가족 여행을 갔더니 아 이렇게 자석이 음,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웃음> 샀었는데요. 음,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이뻐요. 어, 예쁘죠? 어, 그 미얀마의 그 인내호수에 가면 이렇게 사공이 이렇게 그물을 치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인내호수에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 그곳에 가면 티크우드라고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나무고 그 나무는 잘섞지 않기 때문에 어그 호수 마을 사람들이 막 집도 짓고 뭐 하여튼 별거 별거 다 하는 그 나무로 지금 이렇게 깎아 놓은 건데요 음 소재도 그 나라의 것이고 또 느낌도 되게 좋고 해서 제가 이거 좋아하고요 이거는 미얀마 지도 미얀마 지도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써 있는 게 약간 좀 촌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사올 때는 뭐가 써 있는 게 기억에 남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라 지도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빼놓지 않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얀마는 이렇게 생겼다. 기억하려고. 오빠네오 갔을 때 올케가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박안이에요. 박안에 이렇게 생긴 여러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 타고 따가닥 따가닥 음, 다니면서 워낙에 그 많은 그 넓은 지대에 수천 개의 사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 말 타고 다니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음, 마차 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구경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인내호수네요. 저도 기념품을 기획해 보니까요, 이게 의미가 다 하나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그림 안에도 그래서 이렇게 수상가옥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장이 열리면 이렇게 보트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와서 인내호수가 재밌는 게 고산지대에 있는 굉장히 큰 호수다 보니까 그 호수에서 장이 열리고 물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물가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고산지대다 보니까 또 산에 사는 사람. 어, 샨족의 대표적이죠. 산에 사는 사람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서 굉장히 큰 장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에 실고 나가는 배를 연상하게 하는 여기에 이 꼬마가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지역 사람들의 전통의상이에요. 샨족인 것 같아요. 미얀마는 그렇구요. 미얀마 간 김에 이번에는 캄보디아 인데요. 이거는 캄보디아 갔을 때그 앙코르 와트를 포함한 그 지역 출입증 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3-day pass 라고 돼있죠 그래서 3일 동안 여기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네 그때 사진촬영 이렇게 4명씩 딱딱딱딱 앉아가지고 사진 한꺼번에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출입증을 만들어 줬던 기억이 나요. 음, 되게 한년날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2008년에 갔는데요. 왜 갔냐면 그 앙코르와트 그 벽화 보호를 위해서 유리로 막아놓는다고 러더라고요 이제 막 막힐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앙코르트 그 사원에 저 위쪽을 올라가는 것도 어, 상시 개방이 안될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겨 가을에 어, 여기를 갔었던 기억이 나요. 이후에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관람 제한이 좀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기회야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는 선을 넘는 녀석들의 멕시코가 나오는 걸 보고 멕시코에 갔던 게 되게 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가베죠. 어, 용설란, 우리말로 용설란이라고 하는 이 아가베. 이걸로 만드는 술이 예, 데킬라요. 그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린 잎으로만 만들면 데킬라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 뭐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뭐 뿌리 있는 데까지 전체를 다 쓰게 되면 메스칼술이 나오는데 뿌리까지 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거기에 살고 있던 애벌레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메스칼술에는 그 애벌레가 들어있다는 라게 유명하긴 한데 사실 그렇게 일정하게 애벌레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행자한테 술을 파는 파는 술 약간 병도 예쁘게 디자인하고 이런 데는 아주 규칙적으로 애벌레가 들어있더라고요. <웃음> 네, 멕시코 하면 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선브레로라고 하는 그 모자죠. 멕시코 모자를 또 이렇게 자석으로 만드는 걸 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종이로 뭔가 좀 어설프게 <웃음> 깐쿤이라고 붙여놨는데 다른 지역을 다 돌고나서 깐쿤에 갔을 때 깐쿤은 멕시코, 아, 멕시코라기보다 멕시코 미국 사람들의 휴양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휴양하러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죠 음, 그곳이 저의 마지막 그 여정이었는데요 깐쿤에서 쿠바를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굉장한 노동과 착취와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수 있도록 또 해주셨던 그런 그 선조들이 많이 갔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캄쿤 자체는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큰 호텔들이 즐비한 캐리비안이잖아요. 캐리비안에 왔다 있는 그런 아, 아름다운 휴양지이긴 하지만 또 이면에는 조금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요, 어, 와하카 지역에서 산 건데요, 이 해골, 해골 남자와 해골 여자 그리고 남자는 또 멕시코를 상징하는 솜블레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여기가 치아파스 지역이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원도 같은? 약간 산악지대 면서 마야의 유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둘가 똑바로 서 있을 때 혼자 삐딱하게 서 있는 이 정신, <웃음> 정신? 이 아이는 천문대였대요 다른 아이들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아, 내려가기가 아쉽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여기는 아까 그 곳에 반대편입니다. 아, 테알반 여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쪽 올라왔더니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완전 커요. 하늘 너무 좋은데 엄청 커요. 아까 그게 단줄 알았는데, 참 이제 슬슬 2시에 오는 버스를 타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 예전에 이 멕시코는 그 멕시코 시티 쪽은 아스텍 문명이 고요 이쪽 판쿤 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쪽은 마야 문명인데, 사실 저희같이 좀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어쨌든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드, 이들이 인신공양을 했죠. 그리고 특히 와아카 지역으로 가면 그 몬테알반 유적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해골이 모티브가 된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어떤 그런 소품샵 같은 아트샵 같은 뭐 데는 실제로 해골이 이렇게 청문가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데도 봤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죽음과 그 삶? 뭐 이런 사이를 약간 이들의 민간신앙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허접한 <웃음> 마그네틱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신공양품습 그리고 그 사후세계와 또 이런 해골들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고 좀 친밀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코믹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재밌게 봐서 제가 음, 사왔습니다 네,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떼어어학한 그 유족에서 산것 같기도 하고 벨렌키에서 산것 같기도 한데 아, 어디서 샀는지를 모르겠네. 점토 같은 걸로 이렇게 구운 거라서 어, 제가 마그네틱을 많이 사왔지만 파손되거나 깨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될까봐 늘 조심조심 하는데 생각보다 얘는 좀 튼튼해가지고 어, 잘 붙어 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뭔가 선인장하고 어울리는 듯한 이거 보세요. 얘는 이렇게 눈도 이렇게 똑바로 잘 붙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멕시코에서 산 어, 거북이. 귀여운 거북이입니다. <웃음> 유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뛰어오다 보니까 얘밖에 안 뛰어왔네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샀던 건데요. 음, 뭐 보시다시피 여왕의 얼굴이 있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느낌도 좋아 가지고 이게 이 컬렉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정말 좋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곳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요르단 것도 가져와 봤어요 저기 몇개더 있는데 그 이집트를 가지고 오면서 그냥 왜 가져왔냐면 제가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다가 요르단 갔더니 요르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웃음> 이집트는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박시시 문화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자꾸 뭐 조금 도와준 다음에 자꾸 박씨씨를 달라고 그러고 예, 돈 달라는 얘기예요 사진 찍을 때도 어떤 점잖게 생긴 랍빛처럼 생기신 분이 서 옆에 서 있다가 어, 여기 두두 두 걸음 옆에 자리를 막 가르쳐 줘요. 여기서 찍으면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래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어 땡큐 하고 그두 걸음 옆으로 가서 사진 찍었다가는 돈 달라고 그래요. <웃음> 어쨌든, 이집트에서 여행을 하는 거는 그옛 문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사의 나래를 피우지만 그와 함께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막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한데, 아, 이, 요르단, <웃음> 요르단 자석들고 이집트에게 한참 했네요. 그런데, 이 요르단으로 딱 넘어갔더니, 도시도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르단 가 가지고 좀 편해졌던 기억이 그러면서 이집트 갔다가 꼭 요르단을 넘어와야 뭔가 요르단의 진가가 느껴지겠구나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요르단 지도 모양이고요 요르단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아요 어, 아래 보이는 이 건물이 그 유명한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에 나온 멋진 그 유적이죠. 근데 여기는 어, 암굴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굴의 표면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페트라가 정말 유르단한테 돈 많이 벌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미얀마 이야기 좀 하고요. 음, 미얀마 옆집 캄보디아 얘기도 살짝 했다가 그리고 나서 멕시코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생각난 김에 이집트로 갔다가 요르단 살짝 이야기하고 오늘의 자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빵언니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느리지만 한 분씩 한 분씩 독자가 늘고 있어서 너무 기쁘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